레벨 6에서 매일 시간 탐사를 지속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진입하게 되는 레벨 7의 입구는 레벨 1, 9, a 4에 존재하는 노란색 고무문 외에도 둘과 관련된 입구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텔러소포비아라는 네이밍에서알수 있듯 광대하게 펼쳐진 해상의 적막함이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이번 백룸은 유일하게 발을 디딜 수 있는 룸의 존재가 특이점으로 보입니다. 텔러소포비아에서 유일한 룸에 입장하게 되면 바닥과 비교했을 때 이상하게 왜곡된 얇은 물층과 형광등 조명이 가장 먼저 눈에 띄고 밖으로 향하는 문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만약 시선을 사로잡은 문을 열고 문 밖으로 발을 밀어넣는다면 바뀐 중력은 수평으로 몸을 잡아당겨 차갑고 그 넓은 바닷속으로 초대를 할 것입니다. 텔러소포비아의 해상과 유일한 룸의 문은 수평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왜곡된 모양새를 하고 있는데 방황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문을 통해 나가게 된다면 바다는 일반 중력보다 강한 중력으로 방향자를 잡아당겨 혼란에 빠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드넓은 바다의 깊이는 정확하게 식별된 적이 없으며 바닥에 도달했던 몇몇 방향자의 보고에 따르면 바닥은 경화된 두꺼운 타르층으로 덮여있고 인간에 가까운 알수 없는 골격들과어대한 물고기의 뼈들이 널브러져 있었음이 확인됩니다. 드넓은 바다 속에서 많은 방향자들의 생명은 꺼져갔지만 다행히도 바다 관련 장비들을 보유한 우호적인커주지와 저쪽 이지들이 존재해 바다속에 있는 몇가지 출구를 밝혀냅니다. 현재 알려진 출구는 세곳으로 밝혀졌으며 출구에 대해 간략히 나열하자면 하루층이 덮인 바닥 어딘가의 구멍 아래로 향한다면 레벨 a 스로 진입하게 되고 바닷속 특정 위치를 찾아낸다면 레벨 3,7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다 깊숙이 들어간다면 레벨 1045의 해변에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끝없는 바다와 마주한다면 잠재되어 있던 해양 공포증이 서서히 당신의 몸을 잠식할 것입니다. 그럼 전여기까지